안녕하세요 밥슬입니다 돈까스 인싸 맛집으로 알려진 오레노카츠 본점에 방문했습니다 이미 돈까스 덕후들 사이에서 검증된 푸딩코 맛집인데다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해요 특히 국내 최초의 노란 물결이 아름다운 체다치즈 돈까스 집으로도 잘 알려졌는데요 비주얼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돈까스집이라는 오레노카치는 서울 성수동을 본점으로 두고요 구이동 대치동 대학로 성남까지 총 7개의 체인점을 둔 셀럽들의 맛집입니다 대표 메뉴는 오레노 정식과 체다 크림치즈 돈까치 그리고 매콤 체다... 체다... 돈까치가 체다... 있습니다 그러면 오레노랑 어... 체다 주세요 사실 매콤 보면... 돈까치도 너무나 궁금했지만 두 명이라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 저도... 주세요 어... 치즈 봐 우와 어... 음... <목소리> <목소리> 역시 압도적인 비주얼의 체다 크림 치즈 돈까츠 기대보다 굉장했습니다 단순한 체다 치즈가 아니라 네가지 치즈를 블렌딩해서 만든 치즈라는 거 내가 체다 치즈를 먹고 있는지 아니면 돈까스를 먹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였다고요 치즈 돈카츠의 판을 바꾼 것 같습니다 막더 놀라운 건 치즈에 가려진 대부분은 튀김이 아니라 고기라는 것 기본 플레이트 구성은 깔끔하게 밥과 미소국입니다 돈까츠 소스도 평범한 편인데요 중요한 건 굳이 찍어 먹을 일이 거의 없다는 것 오레노 정식은 오리지널 오레노돈까치의 면요리를 세트로 구성되어있습니다. 와, 와 진짜 두껍다 이거. 오 어, 고기 엄청 두고어 어, 장난 없어. 그냥 먹어봐요 오레노돈까치는 90%가 고기. 그냥 봐도 고기서 고기. 이방 가득이 고기가 있구나. 이게 바로 수제돈까치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요? 사랑은 고기죠. 아니지 고기가 사랑이죠. 두꺼워서 약간 퍽퍽할 줄 알았는데 되게 부드러웠습니다. 지금까지 먹어본 돈가스 중 가장 두껍고 고급스러운 맛이었는데요. 고기를 소스에 가려먹는게 아주 아까울 정도였어요. 그래서 소금이 있나봅니다. 이게 막 짜니까 한번만 둑해서 그래 이 맛이야. 냉소바는 오레노 정식의 세트 구성으로 나온 메뉴인데요. 우동과 냉소바와 비빔소바 중에 선택할 수 있고요 양은 푸짐한 편입니다 요렇게 간 무와 와사비와 쪽파를 넣고 휘적휘적 아 환상의 콤비예요 겨울때는 역시 소바 하지만 얼음이 없어서 육수가 금방 미지근해지는게 조금 아쉬웠는데요 화면 보면 얼음 보이죠? 에휴 바보야 <목소리> 끝을 보고 먹어야 돼 가 많이 달달한 편이라 단짠매니아에게는 취향저격일 것 같았습니다 아 고로케 고로케 새우튀김도 오레노 정식의 구성 메뉴인데요 한번 먹어볼까요? 한번 짤게 보겠습니다 초등학생 때 급식으로 많이 먹었던 고로케가 생각나는 비주얼이었고요 감자? 겉바속촉의 원조 간식이었던 고로케가 추억을 아주 돕게 합니다 음 바삭해. <웃음> 음 어릴 때 먹다 음. 그렇게 맛있다. 음. 새우 튀김은 중짜 이상의 새우를 대가리까지 통째로 튀겨 나왔습니다. 진짜로 커요. 얼굴 가려진다. 새우는 꼬리부터 냐 아니면 대가리 부터냐를 두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혼자 다 먹으면 된다로 결론냈습니다. 음? 겨울에 밍크코트를 두른 듯한 두꺼운 새우튀김만 보다가 옷 찐거 아니고 살찐 튀김을 보니 입맛이 도는 느낌이랄까요? 새우는 진심으로 10개 더 먹고 싶었어요. 화려차 운창 <웃음> 깍두기 맛있다 왜 느끼한 음식을 먹으면 꼭 밥이 땡기는지 모르겠지만 별거 아닌 깍두기와 단무지에 먹는 쌀밥이 아, 꿀맛이었습니다 이어서 미소국과 돈가스가 입안으로 입장을 해주면 아, 환상적이에요 맛있으면 칼로리는 0이죠 특이한 게 소스는 통범맞데 그냥 이걸로 소금을 넣어 주있 그래서 소금이 있는 거야 음. 고급일식 돈가스가 비싸다는 편견은 NO NO! 1만원대 세트 가성비 구성! 전체적으로 소소한 듯 보이지만 하나하나가 꽉찬 세트였습니다. 아마 일본사람들도 여기 오면 오이시! 하며 조금 놀라지 않을까요? 이번 영상에 한번이라도 군침이 도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! 그럼 오늘도 안녕!